예, 예, 예, 이재영 씨 예. 오늘 사랑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쯤 예, 벌리시고요. 예예. 예. 자, 자. 마취 주사부터 맞십시다 아자. 야. 아, 아, 아. 좀 감각이 없을 거예요. 제 각을 하세요. 자, 예. 자 한현민 씨. 예. 무좀이 심하시네요. 그냥 양을 세요 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물 먹었어요. 심상 켰는데요? 심하게 아, 삼켜요? 오 식도가 쇼가르네요. 아, 한현민 씨. 전화 받으려고. <웃음> 전화를 왜 받아요, 지금? 이상하게 전화 받고 싶네. 아, 나 진짜. 약물 먹고뭐 하시는 거예요? 탁싸움 하려고요. <웃음> 병원에서 탁싸움이에요, 양어요 이상하게 탁싸움 하고 싶네. <웃음> 나는 식도가 시원하네. 그러니까. 오, 어? 어? 희한하네. 진료 받으러 왔는데요. 진료 받으러 오셨어요? 예, 예. 아니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서서 기다리세요. 아, 예, 잠시만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아, 그래도 되겠어요? 어이, 예, 예, 예. 이대영 씨가 사랑이를 <웃음> 이제 환자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여기들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여기 쭉 앉아 있었는데요. <웃음> 아니 진료 받으러 환자가 어디 간거야 이거? 환자가 없어진 모양인데. 누군가 아, 아, 갔데요저 <웃음> 찾으러 가옵시다. 그럽시다 아,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 어디 가세요? 이재영 씨 찾아왔는데요. 아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공륙병이 있어서요. 뭔 소리예요? <웃음> 아유, 어,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싶네. 가리 앉으세요. 두 분이요, 추가로 다른 명이 발견됐습니다. 이재영 씨. 예. 충농증인데요. 제가요? 예. 이재영 씨, 신나서 바르세요. 음. 네. 아유, 자. 자, 한현미 씨. 예. 의처증이 있어요. 예. 한현미 씨, 신나서 바르세요. 네. 예. 아유, 웃으내려보세어 <웃음> <웃음> 발가락에 충농증이 생겼어요. 난 사랑이야! 아 제가 지금 선생님 모시고 오는 길입니다. 아우 아, 아, 좋습니다. 아 어디 갔었어요. 목리병있 싸가지고요. 아뭔 소리야. 아, 이상하게 싸들아니고 싶네. 아, 네, 아, 네. 이태형씨 예? 상디 뽑아야죠. 예. 각을 네, 하세요. 예, 네, 각을. <웃음> 뭐하고 있어요. 서영춘 흉내내는데요. 붙밥아, <웃음> 뭔소리예요어 <웃음> 이상하게 흉내내고 싶네. 나도 흉내 잘 내는데. 나도. 그럼 우리 흉내나러 갑시다. 갑시다세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분. 예?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개그맨 시험 보러 가는데요. 서영춘입니다. 아 웃긴 한다. 싸가지 <웃음> 아, 어. 사랑의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약말 먹고 뭐하는거예요닭사말할라요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래. 잠깐! 어? 이닭사물을 꾸면서 한거같은데? 어, 오! 희한하네! 희한하네.